이 어그로를 꿇어 주실 거요 괜찮아 어 지금 팔이 좀 보이긴 하거든? 괜찮아 감쪽같다 <웃음> 지도, 지도 모를 정도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거의 어그생쥐들그막 실험체용 쥐들 막 이나 그런 개미들도 모를 정도야 괜찮아 <웃음> 아니 개미는 알겠다 어, 개미는 알겠 얘들 그거 표시가 거시 들어가면 딱 보이네. 오지마. 오지마. 오케이. 오지 오지 오케이. 리 가세요. <웃음> 어. 야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야. 아, 바로, 바로. 여기 여기. 바로 바 여기 여기 이야. 아, 탈출했다. 느낌에 나 있는 느낌. 그, 게형이왜 여기 있어? 라고. 제발 돼요, 제발 이번에 나다가 아. 이 아니야. <웃음> 오, 뒷이야. 진짜니까. 아니 로블록스를 이... 겁나 오랜만 에 해서 재밌긴 재밌는데 심장이 너무 쫄깃하고 지금 숨 막혀. <웃음> 그리고 오, 뭐, 이미 좍땡거 뭐, 뭐, 같은데. 이 잡됐다. 잡땡것 같은데. 이게. 아니야, 음, 아니야, 음, 아니야. 그렇지. 아이... 떨어져, 아니... 떨어져. 그렇지. 와이. 아니... <웃음> 바로 옆에 있는 거 맞아? 님안 보이는데? 여기 있는데요. 문 열어봐. 잠깐만 살짝 깍꿍만 해봐. 오케이 됐어. <웃음> 당신 잘 주고. 이런지. 나고할 뻔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어, 오케이. Okay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, 케이 어. Okay. 어! 예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그렇지? 아니면 그그 그 뭐냐 무고인인가 아무튼. 나다, 아! 오, 오, 하. 되게 너무 튀 이거 메미 아니야, 메미. <목호> 아니, 메미가 왜 나와? 아 진짜 메 맞, 어. <목호> 찾았어. 찾았어. 거... <목호> 응? 저 둘이 찾았어. <목호> <목호> 어떻게 비비다 보면 올라가진다고? 예스. 뭔 개소리지? 안올라가지는데야 <목호> <목호> 아. 아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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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스킨 왜졌다고야 잠깐만 아, <웃음> 아니 얼굴 왜졌다고 h <웃음> 너무 o u l d thank you, Lacker, but I'm s a v 이 n g it to guys. I'm s a v i n 가 있어 지금. 명찮아 여기 문이 열릴 거야. 4초 Can't you? y 4. u 4 e a b u 4 4 y or 4. i q u o r 1분? t c h 아1 분이야? 젠장응 아, 음, 아니야 아, 잘 가. <웃음> 맥도 않고 죽긴 죽었는. 어이 이걸 아까비? 저걸 살면 진짜 레전드. 그러니까. 야, 네, 아니, 제발 어, 나좀 걸리라고 어, 왜 나만 안 걸려. 수철 씨다. 천이라고? 아 진짜 사이렌 저거 진짜 더럽네. 이만 수철. 뭐요? 알지? 알 몰라 아아 도저히 모르는데 어저안 해도 될것아 봤는데 이봐 수철 뭐요? 자딱한 번만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있잖아 음좋된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워오오 내가 당신들만 남았다는 걸말안 해줬구나 내가 아까 단체로 다 죽였거든 어? 오오음 어, 어? 수철 이봐 그 수철 수철 알지? 이봐 수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있잖아 이봐 예. 수철 당신이 나를 안 죽이잖아 그러면 내가 닉네임을 바꿔서 수철의 부하입니다로 바꿀 수도 몰라 나 거절할게 어음왜내 앞에 수철이 있는 거 같지? <웃음> 아제발 제발 제발 제발 딱잊 아, 제발 제발 아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우리 우정이잖아 우리 우장이잖아 제발 알았다 아, 알았다 근데 <웃음> 안 바꾸면 알죠? 어안 바꾸면 <웃음> uh -huh. 안죠응아 맞다 uh -huh. 그리고 부화 말고 꼬봉으로 하세요 아아 아. 그건 좀왜 만데 음, 어. 음, 그붕죽으세요아 <웃음>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아오내 네, 아니야 내안 알지 <웃음> 아니, 뭐. <웃음> 이 사람이 협박하고 있어요. 사인주세요 누가 <웃음> 협박해? 그 니미 잡으면 24시간이나 어? 어 잠깐만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그, 상담을 할 거라는. 아니 솔직히 누가 협박이잖아 그냥. <웃음> 야 탈출하시오. 오케이. 역시 우리 내안이 착해. 오케이, 내야 네 이봐, 내안 네 이제부터 완벽하게 풀렸으니 봐줄 필요가 없다 아 아, 나 이건 좀 싫은데 나도 나도 이건 좀 싫은데 아니, 이봐, 내안 네 선택해봐, 죽을 길을 갈래, 살 길을 갈래? 살 길을 갈래 음, 오케이, 당신은 살았다 그리고 넌 일로 와 왜, 오케이, 죽이는 거야, 잠깐만 음 벨로 아. 벨로 이봐 일로 일로앙 오케이 죽였어저저저아 상황아 상황이 그런데. 자, 당신 들어가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내한 들어갔어. 다음 누구야? 땡큐. 이나 딸 사람들 다 반대쪽으로 간거 알아? 어? 뭐? 뭐라고? 탈출구 두 개거든. 이제 무지개떡 네. 네. 내안이야. 이거 무지개떡 구이 내안이네. <웃음> 무지개떡 구이 내안. <웃음> 아. 오케이. 아 오지마. 오지마. 나가. 안돼 저거. 아야 나갈 수도 내가, 없어. 아니, 좀 오케이. 아이 대체 뭔지 걸리라고 이래. 오케이 내안 좋았어. 우리는 이제 완벽한 하할줄 아니. <웃음> 아니 저 유머니 진짜. 난 당신까지 다 살려줬잖아. 왜 그래? 아이, 그런. 한번아이야 애교 부리지 마. 음, 아이라고 아, 한 적이 없는데. 아 그래. 뭐지? 아니 그 인간은 귀도 안 좋아. 저 사람. 그래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 <웃음> 우리 자꾸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트렁지 타는 그개 같은 인간이야. <웃음> <웃음> 또빈강대야 아이치 미스터 빅기. 고끼리. 끼기리야 <웃음> ㅋㅋㅋㅋㅋ 삐가 번쩍한 사람도 있고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사람이 억그로 끌어서 에? 네? 아니 니가 억그로 끌어서 나기절했다 뇌키 <웃음> 안 설마 출구에 좀버 타고 있는 거 알지? 아니지? 음 여기에 사람이 많게돼 좀버 타고 있긴 한데 으잇! 그잉! 으잇! 됐어 됐어 됐어 열렸어 열렸다고 열렸다고 열렸다고!!! 아이고, 것도 린안걸 아, 네대 아, 늑대 아, 거거 아, 뱃스 아, 철이네? 음 뱃대. 늑대 니까대대 소리가 나네. 오케이 확인. o k a 이미 k a y o 다니까 아, 이거 y 었어 뭐야? 그럼 저거 뭐, 살아있는 그래. 저 표시 y o k 으, 살 o k 살리 뭐지, 약간 살인마 찾은 것 같은 기분은 뭐지? 가 아니고 살인마가 내네 아니당. 우리 무지개 떡내한 길을 안내하거라. 어디게 음, 네 됐어? <웃음> 잠깐 내네 앞에 머리를 아직 박고 있어. 그래, 당신은 그렇게. 어? 했을 어? 했을 어? 왜나만 다니고? 괜찮아, 괜찮아. 살인마가 클리어 없다궁. 클리어셸 그렇지. 축하드립니다. 네. 어차피 이제 녹화 끝났어. 아무튼 녹화 끝.